爱的救耶稣基督感谢你带领我们嗯来到新的一天你存离我们的生命让我们活着的每一天都能够荣耀主你的名主啊嗯现在大学已经覆盖了吉林大地你用你的方式来洗洁静静这里也同样祝你的保选厚厚的遮盖拖沫洁静我们每一个人使我们能够变得比学更白主啊 愿你的能力照常显大今天特特把上网课的孩子们交在主你的手中你亲自来带领这些孩子不懈怠每一天也能够高效的去学习珍惜上网课的时间主啊你也预备他们每一个家庭能够在和睦的环境中度过在这疫情居家隔离的时候更加的能够有爱用主你的爱交灌他们感谢赞美主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국인 현지인 기도로 기도문으로 함께 중국어도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지인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문법상으로도 조금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고위 일상회화 중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현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 수들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어를 모르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이링 그리고 순류, 생명 그리고 화 우리 내네 단어를 먼저 모르는 단어 어, 한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다이링, 다이링, 다이링은 인솔하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다,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고 신, 신은 신 어, 여기 세, 세, 새롭다 새 어, 새롭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춘류 춘류는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춘 춘은 보존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이고요. 류도 남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춘류 남기다라는 뜻입니다. 생명 셍링, 생명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우리하고 똑같죠? 생명 생명 후어 후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후 후어, 후어. 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모르는 단어가 있지만 이 정도의 새로운 단어들을 일단은 배우고 한번 어, 나아가 보겠습니다 친아이더 치우주 예수 지도 친아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이란 뜻이죠 친아이더 치우주 치우, 치우는 구원하다란 뜻입니다 치우주 구주라는 뜻이죠 구원의 주 구주 예수 지도 간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 다이링 우와만 라이따오신드 이티엔 이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솔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라이따오신드 이티엔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올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동사 라이라는 동사 뒤에 또 따오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동사 뒤에 이런 결과보호로 쓰이는 동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열대까지가 있는데요. 이 결과 보호를 쓰이는 동사는 그 의미가 수로 동사 뒤에서 이 수로가 나타나는 동작의 변화 결과 혹은 이어 동사가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입니다. 니 춘류 남기다라고 그랬죠. 워먼드 생명 우리의 생명을 남기사 랑 워먼活着 랑 워먼活着每一天 자 여기도活着 이 저는 동태조사로서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동작 어떤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칸저 슈 출판 책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어떤 동사가 지속되는 것을 조저 킹저 音외 조루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걷는다. 이런 어떤 동사가 쭉 지속될 때 저라는 동태 조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랑 워믄 호져드 메이티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 살게 하시는 이 하루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가지 우리가 이, 자주 나오는 문장 구문을 하나 봐야 됩니다. 주어 랑 워믄 는고 동치 동사는 주어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이 동사를 하게끔 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동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해석입니다. 이랑 구문이 기도문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속 이 공부를 할 텐데요. 꼭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우리 대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랑와만 워저드메 이 생활하고 있는 이 하루가 그리고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동사는 뒤에 어, 어떤 동사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또 능고 롱냐오 주이 하루가 랑 워먼 능고 롱냐오 롱냐오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영광입니까? 주니더메이밍 하나님의 주님의 주님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다시 한번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어가 후가이, 후가이는 덥다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따디. 따디는 돼지 땅을 말합니다. 황시. 방식 황시, 방식는 방식.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제시지 시제, 시는 시다 라는 뜻이고 지에는 정결할 때 결자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이 씻다는 라 뜻입니다. 징진 징진 징도 정결할 때 정자인데요. 깨끗하게 씻어서 다함이 없다. 완전히 씻어서 남김없이 씻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现在大学已经覆下了一大地자 <목소리도> 여기에서 大学는 눈이라고 했죠 큰 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지금 큰 눈이 已经 了는 어, 이 벌써 이 가운데 있는 어, 동사가 했다 동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뭐뭐 했다 할때 이징 스머 스머러 이, 어, 아, 이 꾸딩 따페이 꾸딩 타페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티엔 이징 헤일러 날이 이미 어두웠다. 타 이징 조러 타 벌써 갔다. 이렇게 벌써 가글을 의미할 때 쓰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러도 어, 어떤 동작이 완료했을 때 사용되는 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 동사의 가거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이런 부사를 사용하거나 어기조사를 넣어서 어, 이 가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큰 눈이 이미 덮였다. 어디에 덮였냐면 지린 따띠 지린의 대지 위에, 땅 위에 이미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你用你的方式' 방식. 방식은 방식이라고 했죠. 用你的方式来细节精进 처리 자 여기서 '用来'라는 어, 말은 고정적인 어떤 격식과도 같이 코딩 다 앞에 이그 변하지 않는 이런 그 형식과 같은 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명사가 오고 뒤에 어 동사가 와서 이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뒤에 오는 동사를 하다 이런 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용리드 방식 주님, 주님의 주님 방식으로 시지에 깨끗이 씻기시고 징진 완전히 깨끗하게 어 여기를 이 곳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아 시엔짜이 따 쉬이징, 훅가러 지린다디, 니용 니드 주님 당신의 방식으로 이곳을 이곳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 완전히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입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도. 모르는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무 제징 오메그는이란 시험은 능꼬 빈 능껑 슈껑 자, 이 장에서 바오에는 보혈이란 뜻입니다. 바오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겠죠. 바오시호 호호다 호호는 두툼하다 어, 두껍다, 호 라는 말이 두껍다 라는 뜻인데요. 중첩으로 쓰면서 덜을 쓰면 부사적 용법으로 아주 두툼하게, 아주 크게 덮어달라 이런 뜻이겠죠. 저 가이, 저 가이는 덥다 라는 뜻이고요. 도모, 도모는 칠하다, 바르다 라는 뜻입니다. 어, 떤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어, 몸을 씻어달라는 것이겠죠. 바르사, 오르만지사, 지혜징, 지혜징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슈에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슈에 눈, 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통양 지우주, 어, 앞에 눈이, 그 대지를 덮어서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동양 같은 방식으로 동양 치우주 주님 구합니다 리더 바우시의 주님의 보혈로서 보혈이 어 크게 두텁게 크게 저가 덮으시고 누구를 덮습니까 워멈메그를 덮으시고 도모 우리를 어 시스 바르시고 보혈을 우리, 우리 몸에 바르신다 우리 마음에 바른다는 말은 어, 피로, 주님의 보혈에 피로서 깨끗 해달라는 것이겠죠 지혜징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我은能고비得比빅更에자 여기서 더는 오늘 보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사 뒤에 이터는 정도 보어로서 앞에 동사나 형용사에 어떤 정도의 상태가 어떤가를 쓸때 쓰는 어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더볼 것은 시, 어, 시 구문인데요 주어 시워만 능고 동치 주어 주어로 하여금, 주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동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동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구문도 많이 사용되는 문장인데요. 어, 우리 함께 매번 기도 때마다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유념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시어먼 넘고 비엔덩 비쉬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소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B라는 이 비교문입니다. B, A, 更 형용사라 그러면 이 A보다 더, 어, 형용사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비교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변화되는데 눈보다도 더 희게 그렇게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눈, 눈이 이대지를 씻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고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보다 더 희게 그렇게 어 용서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도 모르는 글자 신, 조상, 그리고 터터. 상왕, 交재什么什么中그 다음에, 亲子。带领。懈怠。 자, 우리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능리. 능리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리. 능리. 능리. 조장. 자고 장은 평소대로 자우는 뭐뭐 따르다 안자 뭐뭐 뭐 뒤에 있는 이 규칙 규례를 따르다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장은 평소잖아요. 그래서 빙창할 때장 평소를 따르다 평소대로라는 뜻입니다. 네그 다음에 시엔 시엔은 나타나다는 라 뜻입니다. 시 우리나라 말로는 현자에 관련된 현자와 같습니다. 나타날 현, 시엔, 시엔, 트, 트, 일반 특, 터비에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트, 트는 어, 이 동북에 특별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지 저도 잘, 평상시에는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어, 부사인 것 같습니다. 터터 이렇게 말을 했네요. Te, 특별이라는 뜻입니다. 상왕, 상왕, 상은 동사입니다. 뭐뭐를 이렇게 할때 상이라고 많이 합니다. 상인, 상인 뭐 그러면은 어, 중독되다, 뭐 이런 걸할때 쓰고요. 여러가지 동사로 상을 많이 씁니다. 상왕, 왕은 그물망인데, 상왕, 그러면 인터넷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상왕커, 上王科 상왕커라면 인터넷 수업을 말하죠. 그리고 하이즈, 하이즈는 아이들입니다. 하이즈는 그러면 아이들, 아이들 복수를 말하겠죠. 지어 쟈, 지 뭐, 뭐, 이잠아 뭐, 什 중, 잠아 뭐, 뭐, 중. 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온 경우입니다. 어,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이 뒤에 어, 넘겨주다 A에게 넘겨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되는 어, 전치사구인데요. 在什么什么中，在什么什么里，在什么什么上，下、上、中、下 어, 다쓸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이바취즈의구문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나중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친즈, 친즈는 몸소 친이라는 뜻입니다. 이링대리다 인솔하다, 시의 딸은 테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의 딸, 시의 딸. 태만하다. 자 그러면 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위엔이든 능리. 주님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 능리. 능력이 쪼창. 평소대로 시엔 따 드러내소서 크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진티엔 트트. 진티 오늘 특별히 바샹왕크의 孩子们,上网科的孩子们,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바는, 바 뒤에는 목적어가 오죠. 아이들을, 지아오 자의 주니드 소중, 지아오는 넘기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건네다, 넘기다 라는 뜻인데요. 이 아이들을 주님 당신의 손에 넘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어법을 잠깐만 보면은, 여기에서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가가 생략됐겠죠. 我今天特特把上 바. 科的孩子们오在主你的手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고요. 바 앞에 명시간명사今天이라든가 시간부사, 혹은 조동사 부 부정사 다이오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뒤에는 목적이 오게되고요 목적 뒤에 동사가 옵니다. 그런데, 이바 구문을 사용할 때는, 어 강조할 때, 어떤 동작이나 어떤 대상을 강조할 때 쓰이는 어 구문입니다. 예를 들면, 니쪼이 예. 너 숙제를 해라. 니쪼이 예. 이렇게 숙제를 하다라는 이 문구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좀 강조하려면, 니 바, 니바주 예, 주 완, 주 호, 주지 월, 숙제 다 하고 난 후에 나가서 놀아 이렇게 말할 때이 숙제를 하다라는 그 동작을 강조할 때이 바를 목적어를 두고 동사를 사용해서 강조할 때 이렇게 이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바 뒤에는 동사가 오는데요. 일반 이 동사는 단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바창우 카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창우 창문을 열어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니 바창우 카이 카 중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기타 성분 보어라든가 뭐 전치사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계사라든가 많이 있는 기타 성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하나로만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치주구문의 특징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를 쓰고 지어 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왔습니다. 이 동사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문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이 어, 많이 사용되는 기도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쓰랑 아, 이세 가지 구문이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구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자꾸 듣다가 보면 이제 익숙해지시고 어, 이제 편하게 하게 됩니다 기도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세 가지 구문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 속에는 기도말이 생각나지만 이 번역이 빨리 안 돼서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세 가지 문장 성분 이 문장 이 구문을 앞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많은 예문들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더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바지즈랑 또스 구문 전부 다 분리해서 예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도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보겠습니다. 진天特 터터바상 왕상 상왕们의 아이들만 져 주님의 손중 그리고 니친즈 来带领这些孩子们不懈代 주님 당신이 친히 인솔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태만하지 않도록 인도 따이링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인솔해 달라 인도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여기 전체적으로 읽는 거는 마지막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열심히 내면 됩니다 아 여기 바즈즈 하나 예문을 보면 바오먼더 요리 지托在 투어 짜인 이 우리가 바우먼드 요리 우리의 근심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내어 드립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아, 我们今天我们把我们的忧虑交托在你的手中 우리의 근심을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바우먼드 어 요리, 交托给你。 자인이드 소중 없이 지아토오 게이 이 계사가 오면 뒤에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지아토오 게인이 당신에게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문들을 나중에 우리 조금 더 많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날도 효율적으로 학교에 가자 우리 동사 한번봅니다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 学习、珍惜、上网课时间、预备、家庭、和睦、环境、度过。그 지금 오늘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高效、高效, 높은 효과" 라는 뜻입니다. "高效、高效、学习、学习。" 공부하다라는 뜻이고요. 시간, 시간 시간이란 뜻입니다. 쩐시,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위빼, 예비하다. 허무, 허무 하목하다라는 뜻입니다. 환징, 환징, 환경이란 뜻이고요. 度过, 度고 지내다, 어, 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度过,家庭,家庭은 지하팅,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매티天 또한 매일, 예능고, 이 아이들이 매티天 매일, 매일, 매일 예능고,高校的去学习, 효율적으로 아주 고 높은 효율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부하며 <껏> 전시 상왕크의 시간 전시 아끼다라 그랬죠 인터넷 수업 시간을 아낄 소중히 여기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아 니의 위배 또한 당신이 예비해주십시오. 탐은 매그지아팅 하이스들 말하겠죠 아이들의 매그지아팅 각 가정마다 능고 짜 허무도 환증 중 두고 허무 화목한 환경에서 보내도록 두고 동사겠고 자 능고 그들이 매그지아팅 어떤 동격이죠 매그지아팅이 어 자, 이거는전치사구입니다 자의 허무도 환경 중, 자어전치사구로서 뭐 뭐뭐하는 어 환경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좋아니에위배이 탐은 매이거지아 够는고睦的허무中환过중 두고 정말 기도문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징 취지아 거리, 어, 이거 잘못됐네요 거리, 음更加有爱 교관, 교관, 하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이층 역병 상황입니다. 역병 상황, 주지야 집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거리 격리되다, 更加更加 더하다라는 뜻이고요. 하관 자, 하관 어, 여기 생략이 됐네요. 자, 다 자, 는뜻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보겠지 자, 자, 한번보겠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치사 군데요 뭐뭐 할때 라고 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자, 什么什么的时候, 我出去的时候, 我爱你的时候, 我想念你的时候,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이, 슘머슘머드수호, 자이, 이징, 자, 什么什么的时候, 자, 疫情,家居, 隔离的时候, 居家, 隔离的时候, 어, 코로나 상황 동안, 격리되어서 집에 거할때 껑지아 능꼬 요아이 어, 가족들이 많이 같이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가 없도록 더욱더 껑지아는 더하다 입니다. 그래서 더를 쓰면서 부사가 됐죠. 껑지아 더욱더 능꼬 요아이 사랑이 충분히 더 사랑하게 해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아이는 사랑이 있다라는 뜻인데 사랑하다 응꼬 요아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용 주니드 아이 용또 나왔습니다 용 라이 생략이 됐습니다 라이가 생략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 관담은 그들에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시의 주 간시에 짠메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가오 주 예수 지도더성드 밍치오.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한번 다시 전 본문을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亲爱的救主耶稣基督，感谢你带领我们嗯来到新的一天，你存留我们的生命，让我们活着的每一天都能够荣耀主你的名。主啊，嗯，现在大雪已经覆盖了吉林大地，你用你的方式来洗洁净净这里，也同样主你的薄雪厚厚的遮盖涂抹洁净我们每一个人。使我们能够变得比雪更白。主啊。 愿你的能力照常显大今天特特把上网课的孩子们交在主你的手中你亲自来带领这些孩子不懈怠每一天也能够高效的去学习珍惜上网课的时间主啊你也预备他们每一个家庭能够在和睦的环境中度过在这疫情居家隔离的时候更加的能够有爱用主你的爱交管他们感谢赞美主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도문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